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어, 데이터 사이언스 이제 스터디에서 'Introducing ML Ops'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발표하게 될 차문수고요. 현재는 지금 s 퍼 p AI라고 하는 스타트업에서 코파운더이고 이제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라기보다는 어, 요즘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쪽에서 특히 이제 ML 쪽 하는 연구팀이나 아니면 서비스팀에서 이제 ML-ops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디스커션도 많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아직 조금은 이제 조금 잘 정립되지 않은 분야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가 대 o p 스 이런 말들은 꽤 오랫동안 한 벌써 4, 3, 4년, 4, 5년 이상 이미 그렇게 조금씩 지나, 조금씩 발전해서 왔는데 아직 머신러닝이 딥러닝이 2012년에 나오면서 조금 이제 프로덕트 레벨까지 서비스 돼서 잘 동작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할수 있을까가 이제 MLops의 큰 주축이고 그런 걸 조금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내용보다는 아 이런 게 있고 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컨텐츠는 이제, 뭐, MLops가 어떤 거고, 어, 이런, 뭐, 마켓은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이 MLops에 필요한, 이제, 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처? 어떤 중요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떤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고, 어떻게, 어떤 툴들이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제 할 거고요. 어, 혹시, 이게 제가 한번, 머신러닝 스터디에서도 요, 주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발표한 적이 있어서 조금 한번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스터디를 다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조금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네 양해 한번 부탁드리고 네그 오히려 좀다 이번에 좀 한번 저번에 들으셨으니까 한번 좀 다른 시각으로 많은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히 먼저 하고 이제. 제 소개랑 회사 소개 간단히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저는 어 지금 이전 스타트업을 지금 이제 창업하기 전에는 어 SKT라고 하는 SKT 회사에서 T-Brain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리서치, 아이고 소리가 지금 저기에서 리서치 엔지니어를 했었고요. T-Brain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이제 리서치 관련 딥러닝 관련 리서치 쪽을 하다가 이제 같이 회사 사람들이랑 이제 창업을 하게 돼서 슈퍼브 AI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플랫폼 B2B SaaS를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을 차렸고요. 이제 저희 회사 소개는 뒤에 또 저희 플랫폼 소개도 조금씩 같이 나오거든요. 그때 같이 좀, 네.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어,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 뿐만 아니라 뭐 임, 전체적인 뭐 SaaS 플랫폼을 위한 인프라라든가 아니면 머신러닝 관련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좀 많이 보는데 혹시 뭐 그런 쪽으로 도 질문 주시면 은 제가 좀 그런 쪽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머신러닝 관련돼서 또는 딥러닝 최근 트렌드나 이런 거 질문 주셔도 답변 제가 아는 한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요즘에 되게 핫하니까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저희 회사로도 당연히 이제 저희 회사가 딥러닝 어 데이터 플랫폼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조금 가공해 주고 수집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그런 문의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뭐 POC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뭐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냐 뭐 이런 게 많이 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 러닝 저희가 라이프 사이클을 좀 보게 되면은 어, 뭐, 간단하게는 뭔가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로부터 뭐, 인사이트를 얻는다거나, 데이터, 널리시스나 아니면 EDA나 어떤 데이터, 어, 뭐, 통계나 이런 걸 뽑아서 뽑을 수도 있고, 또는 학습을, 뭐, 모델을 만들어서 학습시켜서, 또는 하, 뭐, 어떠한 서비스에 적용할 수도 있죠. 이게 크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3단계,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 안을 좀 살펴보면, 이제 조금, 어, 조금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가 저희 회사에 이제 있는 블로그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가져온 건데, 어 간단하게는 처음 시작이 이제 사실 비즈니스 쪽에 이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딥러닝이 처음은 리서치 조직에서 거의 리서치 조직에서 많이 연구되고 그 다음에 조금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긴 거는 이제 뭐 구글이나 아니면 은 외국, 외국의 이제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서 조금 논문 중심의 이런 리서치 조직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발전을 처음에 했다가 최근 제가 생각할 땐한 재작년, 작년부터 프로덕트 레벨에서 이제 이런 연구된 결과를 옮겨서 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돼서 나오는 어, 뭐, 딥러닝이 적용돼서 나오는 그런 서비스들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게 사실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되게 중요해요.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를 사실 할 때에도 그냥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논문을, 어, 이제 저는 티브랜이 있을 때는 조금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조금은 선행 연구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 좀 이제 서비스 레벨보다는 조금 완전 앞서 있는 리서치 레벨의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프로덕트 레벨로 오게 되면 그런 연구와 이제 프로덕트 레벨 사이에 갭이 좀 있어요. 실제로 적용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적용 못못 못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이 사실 꽤 중요한 머신러닝 프로덕트에서는 꽤 중요한 파트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크게는 모델링이랑 데이터를 뭔가 모아야 돼요. 사실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슈퍼바이즈 러닝도 하고,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하고, 레인포스먼트 러닝도 하고, 여러가지를 할수 있지만, 현재, 어, 그래도 상영, 잘 되고 있는 상영 프로덕트 서비스들은 대체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하는 거를 좀더 많이 해요. 물론 이제 아래 같은 결로 좀 오티마이제이션 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자율주행의 뭐 비전을 학습한다거나 아니면 NLP 쪽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많이들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들이 기반으로 하고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위에 뭐 세미 세미 슈퍼바이저 러닝이나 아니면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붙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끝내는 이런 데이터를 모으거나 아니면 모델링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끝나면은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은 사실 리서치 고요 네, 그리고 리서치는 보통 데이터를 잘 모으진 않아요. 이제 리서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퍼블릭 데이터를 써서 좀 공식적인 벤치마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서비스에 맞는 데이터를 모은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논문을 오히려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실제 프로덕트에서는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 수집이 사실 어디서부터 오냐면 비즈니스 언더스탠딩에서부터 와요 어떤 프로덕트를 내가 만들 거고 어떤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위해선 이런 데이터랑 이런 문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런 걸로부터 요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오죠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라고 가 하면 이제 실제로 프로덕트 환경에 배포를 해야 되죠 하드웨어에 칩셋에 담아서 배포를 할 수도 있고 API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들의 어떠한뭐 플랫폼에다가 조금 내부적인 서비스로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실 도는 게 그냥 한번 도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계속 돌아야 돼요 이제 조금 저희도 실제 개발도 이제 뭐 바로 워터풀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계속 트라이티브한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 애자일한 개발들이 이제 최근 트렌드에 맞게는 그런 개발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머신러닝 프로덕트에서도 처음에 다잘 만들 수가 없,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특히 이 D에서 나오겠지만 머신러닝 프로덕트들은 대부분 기존에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조금 더 복잡하게 봐야 되는 게어 그냥, 코, 그냥 코드만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코드에 모델에, 그리고 데이터까지 신경 써야 되고, 그런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크게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도는 형태로 흔히 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런 이제 큰 카테고리들 중에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이제 꽤 있어요. 이제, 어 이제 질문들이 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첫 번째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기계, 이게 이 머신러닝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어, 어떠한 개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왜 그러면 이게 싸지 않거든요 절대 머신러닝 플랫 어떤 프로덕트에 머신러닝을 적용한다는 게꽤 많은 코스트랑 그리고 인력이랑 이런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적용했을 때 우리는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를 하면 우리는 뭐더 많은 사연자들이 추천을 많이 받아서 좋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이 더 쉽게 할 수, 쉽게 빠르게 시간을 줄여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ML을 사용할 때, 어, 뭔가 모니터링을 측정하고 뭔가 잘볼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비즈니스 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하다 보면 BI 툴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러닝을 하다 보면은 그냥 리서처들만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쓰고 이게 실제로 어떤 이쪽에서는 이건 잘안 되네 그러니까 조금 안 되는 케이스들 워스트 케이스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모델 모델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만약에 어떠한 제 중요한 게 프로블름을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 프로블름을 풀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이 무엇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머신러닝 모델이 딥러닝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뭔가 조금 클래스컬한 머신러닝일 수도 있어요. 뭐좀뭐 뭐 통계 기반의 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사용해야 될 머신러닝 모델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도 좀잘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어이이 이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과 아니면은 스피드랑 이런 게 요구되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프로덕트 레벨을 가게 되면 그리고 어이 모델을 할때 얼마만큼 이제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얼마나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모델 이런 관점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이제 수집 같은 수집 또는 이제 이해, 이런 것들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게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데이터라는 게. 근데 그러면 그랬다고 무한으로 계속 데이터를, 언제까지 모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있어야 너가 현재 할수 있는 모델에서 충분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구할 거고, 그런 데이터를 계속 구할 수 있는 뭔가 루프가 있냐 이런 것들도 사실 꽤 중요한 캐스천이고 그리고 그러면 너가 구한 데이터들의 법적인 문제 이제 아무래도 미, 이제 캘리포니아에는 CCPA라는 게 있고 유럽에는 GDPR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도 아마 그런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제 데이터들 법적 문제들이 나올 건데 이런 것들도 꽤 중요한 이슈예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들을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는 뭐 요즘에는 이제 뭐신테리컬 데이터라고 해서 뭐 갠이나 아니면 이런 걸로 생성, 생성을 한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뽑은 데이터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데이터가 실제 우리가 모델을 하는데 꽤 도움이 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저희가 한번 캐스천 해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이제 레이블링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데이터 레이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꽤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끝내는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될 거고, 처음 시작은. 그래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빨리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할 텐데, 그거는 누가 데이터 레이블을 할 거고, 데이터 레이블 툴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데이터를 봐야 되거든요. 이게 끝내는, 그, 이제, 뭐, 카펫이나 아니면은 이런, 다른, 외국 연구자들도 항상 말하는 게 현재 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를 봐야 돼요. 이제 저희도 저도 이제 SKT에서 이제 연구도 연구 엔지, 리서치 엔지니어로 있을 때는 데이터를 계속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보고 아 여기선 안 되네 안 되네 이거를 계속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는 인사이트를 사람이 조금 보면서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조금씩 그 바로 좀 자동화된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델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옛날에 어한 3, 4년 전에만 해도 이미지 내 트레이닝 하려면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미지 내 트레이닝 하는 게 되게 금방 되고 그리고 심지어 다 모든 회사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 내 트레이닝을 해서 공개해 놓은 모델들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모델들도 되게 많아서, 이런 트레이닝에서도 내가 GPU 서버가 로컬에 얼마만큼 있어야 될지, 또는 뭔가 디스트리션 시스템이 있어서 얼마만큼 많은 GPU를 써야 될지, 아니면 뭐 GCP에 있는 TPU라든가, 아니면은 뭐, 뭐, 그런, 그런 조금, 좀 어드밴스한 좀 하드웨어들을 좀 써야 될지, 아, 그것도 아니면 뭔가 오토ML처럼 자동으로 찾아주는 서비스를 해야 될지 약간 요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저희가 ML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한번 이제 PM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된 사람들이 한번 던져 봐야 될 퀘스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어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퀘스천들이 ML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냥 사실 많은 분들 또는 많은 곳에서는 아,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어, 있, 핫해서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도입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보시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이런 것들을 한번 이게 생각보다 어, 뭐 전문 지식도 사실 있긴 있어야 되지만 요 제가 드린 이 질문들이 ML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키 어떻게 보면, 키퀘스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혹시 좀, 어 처음 프로젝트를 좀, 혹시 회사에서 머신러닝을 좀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어 뭐, 채팅방에다가 좀 이렇게 써주시는, 써주시나요? 아니면은, 손을 들어주시나요? 아, 1, 1, 1, 뭐, 1번 이렇게 치시면 좀, 인, 될까요? 혹시 좀 회사에서 지금 머신러닝 쪽, 뭐, 잠깐, 뭐, NLP든, 비전이든, 오디오든, 아니면 추천 시스템이든, 뭐, 아무 분야나 혹시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조금 해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혹시 JB님이 이제 있으시다고, 네, 아, 아 있으시다고, 영범 님도 있으시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처음 프로젝트를 하실 때 조금, 어떤 점들이 어려우셨어요? 처음 하실 때 시작하실 때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셨었나요? 한번 하실 때어 이게 이게 아무래도 올 오프라 올아 아, 문제 정의하는 거랑 데이터 이해가 어려 어려우셨었구나. 이게 사실 여기에서 제일 프로덕트로 가기 위해서 제일 어려웠던 어려 저희 저희 저도 그렇고. 저도 회사에 저희 회사에도 지금 AI 시스템이 들어와 있는데 어, 사실 제일 어려운 게이 비즈니스에서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문, 어떤 데이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냐?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쪽, 이쪽, 요쪽에 아마, 요쪽 같은 경우는 리서처, 리서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서비스하는 뭐 기획자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은 이해를 좀 갖고 있어야 돼서, 이쪽 문제들이 좀아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도, 네. 그리고, 네. 꼭그 관련해서 한번 좀, 이따가 조금 더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요, 머신러닝이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는데, 어, 저희가 그런 머신러닝에 어떠한, 실제로 하게 되면 어떤 컴포넌트들, 어떠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ML 없으니까, 머신러닝 앤 오퍼레이션인데, 어, 거기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면, 아까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거에서 좀 뽑아볼 수 있으면, 뽑아본다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어,랑은 당연히 소프트웨어니까 이것도 이제 코드가 사실 있어야 돼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외에 사실 있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뭐 데이터 컬렉션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버전링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든가 아니면 뭐 피처에 대한 엔지니어링 아니면 자동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제 요즘에는 에어플로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이제 데이터 플로우 아니면 워크플로우들을 자동화를 많이 하는데 또는 모델 분석 그러니까 모델을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그다음에 실험에 대한 관리 모델 버전이 그리고 뭐 서빙, 이제 디플로이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서 우리 시스템을 계속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 이런 요소들이 사실 필요해요. 실제로 머신러닝을 서비스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컴포넌트들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POC까지는 되게 쉬워요. 왜 POC까지는 쉽냐면, 이제 머신러닝이 처음 이렇게 잘, 딥러닝 프로젝트들 또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들이 참잘 처음에 이게 잘전 세계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구글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큰 기업들, 구글이나 아니면 AWS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큰 기업, 큰 IT 기업들이 이제 저희에서, 저희 나라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은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오픈소스 코드를, 딥러닝 코드들을 공개를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처음 시작을 문제만 사실 아까 이제 연구님은 문제 문제 정의가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문제 정의만 사실 돼 있었다면 거기서 모델을 조금 전혀 어떠한 정형화된 모델을 좀 선택하고 좀 빠르게 코드를 받아서 POC까지 하는 거는 되게 사실 쉬울 수 있는데 문제는 POC를 딱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만 프로덕트 레벨로 올려야 되면 겪는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구글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이제 What is m l o p 라고 하는 이제 강의 자료에 이제 첫 번째에 나오는 이제 그 건데, 어, 저도 이제 머신러닝 쪽에 리서치로, 리서처 일 하고 있을 때는 사실, 어, 뭐 이제 프로덕트 레벨까지를 막 생각하고 이러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고민보다는 좀더 성능을 높이고 뭐 모델이 좀 무거워도 성능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좀 주제로 뭔가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포커싱을 많이 했고 거기에서 딱 POC 레벨 뭔가 그럴싸해 보이는 레벨까지는 하, 안 되는 건 되게 쉬웠는데 실제로 그거를 뭔가 뭐, 뭔가 어떤 서비스 플랫폼에다가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디 어, 하드웨어 플랫폼에다 올린다거나, 요런 자격들이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저도 그런 뭐 자율주행 뭐 이쪽도 회사에서 해보고 했었지만, 제일 어려운 파트가 사실 디플로이먼트가 좀 제일 어려웠어요. 디, 이제 제일 어려운 두 개를 꽂자면 데이터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가 이제 디플로이먼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하는 논문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이 논문은 구글에서 어, 2015년도에, 이제, 왜 머신러닝 시스템이, 이제, 테크, 기술적으로, 이제, 어려, 왜 어렵냐, 라는 것을 구글이, 사실, 립스 2015에 이제 제출을 해서, 이제, 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들을 제가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 구글에서조차도 2015년도 당시에는, 머신러닝이 왜 그러면 딥러닝이 2012년도에 나와서 2015년이면 그래도 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꽤 성장을 아주 빠르게 한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에서도 구글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했고 이런 고민이 사실 제로 대부분의 많은 현재 스타트업 AI를 관련해서 하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뭐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 에서 많이 겪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요거 논문을 조금 소개하려고 이제 가져왔고요 이 논문의 제목의 이름은 Hidden Technical d e b t in Machine Learning System 이라고 하는 건데 어, 여기서 말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Complex Model Road Boundaries 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Data Dependence Cost More Than Code Dependency 그리고 Feedback Loops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첫 번째 컴플렉스 모델, 이제, 바운더리즈가 이제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코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실제로 리서치, 그러니까 ML 리서처가 소프트, 시스템을 운영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ML 리서처들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운영 스킬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있지 않거든요. 보통의 ML 리서처들은 또는 엔지, ML 엔지니어들도 사실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이제 모델을 만들고 만약에 그냥 팀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예를 들어서 모델을 만드는 팀이 따로 있고 모델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서 운영하는 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게 유기적으로 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델을 만들었는데 모델 적용해서 시스템에 올라가고 이거가 이제 너무 영향이 많이 들어가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보다는 이제 모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도 있어서 디펜던시가 너무 크게 걸려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모델을 처음에는 만들어서 이 시스템에 올렸는데 이제 이 A라는 모델이 특정에서 안 되거나 아니면 이런 이런 특정에서 안 되거나 아니면 뭔가 뭐 어떤 구간에선 안 되거나 근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조금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이제 실제로 모델을 엔지니어 팀, 운영 팀에서는 어 나는 모델을 막 이제 코드를 막 작성해서 올렸는데 내가 사실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있거든요. 모델에 대한 에러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델 모델이 이제 이이 이 복잡해지는 코드 코드는 코드의 모델의 영향을 못 받으니까 조금 문제가 되고 실제로 이이 이 모델이 이제 아무래도 약간 이제 수학적인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조금 캡슐화? 이제 사실 코드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코드는 캡슐화하고 아니면 모듈화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 이 바운더리들을 그러니까 디펜던시들을 조금 테스트하기 좋은 바운더리들을 잘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델이라는 놈이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코드의 바운더리랑 상관없이 이 시스템이 망가질 수 있는 약간 큰 구멍 같은 게 사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분리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저희도 이제 실제 AI 같은 모델 시스템을 만들면 어, 코드엔 문제가 없지만 모델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상당히 곧 수정하기가 어렵고 테스트하기도 실제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드도 코드인데 문제는 데이터 디펜던시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요즘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에 기반해서 프로덕트 레벨로 올라가는 것들은 많이들 슈퍼바이즈 러닝에 기대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 코드도 코드인데 데이터들이 막 10만 장,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데이터들의 디펜던시를 얻고 갔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들의 취약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데이, 뭔가 이 데이터의 레거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이 데이터에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심지어 그걸로 트레이닝을 했더니 모델에 갑자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피드백 루프인데, 이제 기존의 시스템,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고객한테 아 이런 이거 잘 돼요 아니면 어 이런 서비스 너무 좋아요 뭐 이런 걸 들어볼 수 있는데 이 피드백 이이 이 사실 머신러닝이 대체적으로 이제 좋은 자동화된 서비스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성능적인 면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성능을 어떻게 하면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 코드는 별로 업데이트가 안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모델이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뭐 심지어 100 버전 뭐200뭐 이런 식으로 버전이 계속 모델 버전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모델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한 뭔가 루프 시스템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잘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쉽게 할수 있는가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제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런 문제 세 가지를 사실 약간은 히든 테크니컬 데비라고 해서 구글에서 이제, 구글, 구글 브레인 팀에서 이런, 이걸 가지고 논문을 이제 낸 거죠. 사실, 립스가 이런 논문을 잘 받아주지 않는데, 보통은 되게, 지금은 이제 뉴립스로 바뀌었는데, 이제, 립스 논문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수학적이나 이런 것들 논문을 좀더 많이 선호하는데, 좀 통계나 아니면 이런 이론의, 띄오리에 기반한 논문들을 많이 선호하는데, 사실 이게 그 볼, 굉장히 머신러닝을 한번 발전시키기 위해 그 당시 2015년도에 그 당시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는 조금 앞서서 말을 해야 됐고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논문을 기점으로 이제 조금 MLOps라든가 이런 것들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실제로 구글이 MLOps를 설명하는 많은 강의나 아니면은 자료들에서도 이 논문을 기반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좀 주, 좋은, 네, 아마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머신러닝 시스템 안티패턴즈라는 게좀 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나온 안티패턴들이 아무래도 2015년도 논문이기도 해서 사실 저는 많은 부분들이 조금 해결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뭐 글루 코드라는 거는 조금 접학식 코드라는 거죠 일이 여기서 뛰어오고 저기서 뛰어오고 여기서 뛰어와서 막 억지덕지 버친 이런 코드들이 많이 생성되고 그리고 하이프라인은 데이터는 여기서 오고 뭐 데이터 프로세싱은 저기서 하고 모델 트레이닝은 여기서 하고 모델 실험은 좀막 이렇게 막뭐 널리 널리 퍼져 있고 이런 조금 연결성에 대한 것들이 잘안돼 있는 관리가 안돼 있는 것들을 말하고 실제로 그거랑 맞게 이제 실험 코드 패스 이제 데드 익스페리먼트 코드 패스인데 막 실험들을 막하고 그 실험들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실험들은 이제 폐기한 실험도 있고 계속 온고잉 하는 실험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관리가 안 되고 아까 이제 이런 앱 앱스트랙션 그러니까 모델을 뭔가 앱스트랙션 레벨로 묶는다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코드 레벨에서의 앱스트랙션 또 심지어 코드 레벨에서의 이런 앱스트랙트도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멀티랭귀지 약간 어쩔 때는 뭐 파이썬을 쓰고 어쩔 때는 c 을 쓰고 이런 조금 섞여져 있는 이런 것들의 한하나에 뭉쳐져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랑 그리고 프로토타입 이게 아무래도 처음 그 당시에서는 사실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아주 초 초입 단계의 도입기였기 때문에 프로토타입들이 많고 이런 프로토타입들은 실제로 프로덕트에 갔을 때는 아주 큰 문제들을 많이 발생시키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는 뭐 텐서플로우라든가 파이토치나 아니면 은 큐브플로우나 아니면 호러보드나 아니면 뭐 에어플로우 같은 다양한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또는 사스 플랫폼들이 이 제가 말한 건 오픈소스들이 좀더 많지만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구글이 말한 여러 가지들 여기 문제들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안티패턴들에 대한 코드의 좀 코드 디펜던시나 아니면 코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이제 구글이 앞장서서 그런 걸 만들고 약간 이제 공개하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그걸 따라서 공개하고 오픈소스 진영들이 발전하고 하면서. 또는 이제 클라우드 AWS나 g c p 나 애저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쉽게 할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해소는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이거를 고지 고대로 다아 이렇게 이러, 이러 이러니까 안돼 지금 우리는 이러니까 안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 이거는 약간 이전 어 이전 조금 2015년도 그 당시에 아 이런 문제를 겪었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런 플랫폼으로 해결될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하실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 이제 ML Ops라는 게 어, 다른데 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 사실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 ML Ops가 아직은 잘 정의되어 있는 용어라고 보기엔 이제 사실 많이 쓰고 있긴 한데 MLops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고는 있긴 한데 정확히 What is MLops? 해고 definition을 말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죠 이제 위키에서는 이제 어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부터 그리고 오퍼레이션의 좀 전문가 그러니까 ML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기 위한 조금 도와주기 위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글 GCP나 구글에서는 어 약간 시스템적인 요소를 좀 많이 강조해요 ML 엔지니어들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어떻게 어 해야 하는 뭐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개발 개발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의 조금 유니파잉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위키랑 구글 둘다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어, 일맥상통하는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실제로 DevOps도 어떠한 그 회사의 개발하는 문화, 컬처럴 핏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컬처라든가 아니면 은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사, 롤, 사람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사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m l 옵스에서도 실제로 아무래도 플레이어들이 다르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랑 ML 프로덕트를 만들 때 약간 들어오는 플레이어들이 조금은 다르게 구성을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나, 나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조금 잘 해결하자 이런 게 이제 MLops가 나오는 이제 배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ML, MLops, MLops를, 이 m l o p 가첫시 지금쯤 막 작년부터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작년부터 나온 이유가 이제는 딥러닝의 사실 성능이나 아니면은 뭔가 기술 개발 그리고 경량화라든가 시스템 레벨의 서비스의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사, 생각보다 저희 바로 눈앞까지 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 도입이 눈앞까지 와 있는 상태여서 사실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이런 걸또 빨리 개발하고 운영하고 해보고 싶은 사실 욕망 같은 게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에자이라고 어떻게 하면 린하게 이런 프로덕트를 빨리빨리 내면서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사실 mlops가 튀어나오고 DevOps랑 마찬가지로 MLOps가 튀어나오는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사실 이 DevOps와 MLOps의 이제 약간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차이점을 조금 보면은 사실 이 제가 써놓은 글은 그 DevOps 책 중에 램베스라고 하는 CMU 이제 교수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실 글이에요. 그래서 DevOps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거기서 그 책에서 이제 좀 설명하는 게 레버스가 처음 나왔을 때 하고자 싶었던 거는 사실 고객한테 빨리 제품을, 뭔가 제품이나 기능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좋은, 높은 퀄리티에. 어떻게 하면은 좀 빠르게 개발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운영팀이 따로 있고 뭔가 개발팀이 따로 있고 개발팀에서 개발한 게 실제로 운영팀에 넘어가서 배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이는걸 어떻게 하면은 유기적으로 빨리 배포해서 사람들이 빨리 바꾸고 빨리 개선하고 할수 있을까? 관점에서 이제 자동화라든가 인프라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브옵스에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똑같이 ML옵스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모델 문제를 정리하고 모,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배포를 해서 실제로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리트레인을 하고 할수 있는가? 관점이 사실 ML옵스에 약간 중요한 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d e v o 와 MLOps의 큰 차이점은 어떻게 보면은 팀 스킬, 여기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이제 여러 가지의 차이점들인데, 첫 번째는 팀 스킬에서 이제 차이, 오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그냥 사실 개발을 할때 도메인 알리지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MLOps, 그러니까 ML 프로덕트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도메인 알리지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큰 장벽 같은 게 사실은 준비, 이, 돼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다른 시스템, 다른 도메인들의 시스템에서도 이 도메인 날리지가 큰, 다른 사람들이 할땐큰 장벽이 되긴 하겠지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이 머신러닝, 특히 데이터 과학, 그러뭐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ML 엔지니어든가 ML 리서처들이 사실 이런 프로덕트 레벨의 수준에 맞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스킬들이 사실 있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아마 아직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리서치 영역에서 이제 계속 조금은 연구 레벨에 이제 있었던 거였고 이제 이게 조금 소프트웨어랑은 다른 게 연구 레벨이 연구 레벨에서 하던 게 바로 사실 프로덕트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로 넘어와서 바로 배포돼서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팀의 스킬적인 차이가 생각보다 갭이 좀클수 있다. 이제 리서처들은 아왜 이렇게 모델 이런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지라고 해서 던져 놓으면 사실, 모델이 되게 클 수도 있고요. 속도가 생각보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느릴 수도 있고, 그러면 속도도 개선해야 되고, 모델도 경영화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들, 그러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엔 엔지니, 그 ML 엔지니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또는 이 ML에서도 DevOps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이해하고 있어야 좀 같이 협업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 하기가 되게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테스팅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데보 p 스라는게 들어올 때는 보통은 되게 자동화된 테스팅을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자동화된 테스팅이라는 게 ML 그러니까 머신러닝 프로덕트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 어떻게 자동화된 그러니까 뭐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식의 이 자동화된 루프를 테스팅을 한다는 게 모델 평가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평가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런게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좀 기존에 있는 테스팅과는 좀 다른 여러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배포 관점에서도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델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 모델 A에서 모델 B로 가면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바뀔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기본적으로 실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실험을 빨리 해보고, 그러니까 왜그면 에지 케이스를 찾는다는 게 상당히 머신 러닝에서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배, 디벨롭하고 실험해보고, 찾 문제를 찾는 게좀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디플로이먼트 단계에서도 이제 기자, 기존에 했던 거와는 좀 다른 게 여기서도 뭐 여기서도 나오지만 컨티뉴어스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보통 CI/CD를 많이 말하잖아요, DevOps나 아니면 자동화된 인프라 트럭저나 이런 데서 많이 말하는 게 CI/CD를 많이 말하는데 이제 그냥 CI/CD를 하는 게 아니라 CT라는 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Continuous Training을 한다는 건데 모델을 배포하고 나면 코드는 안 바뀌어도 이제 배포된 모니터링을 통해서 뭔가 내가 어디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아, 어떤 걸 문제점을 찾아서 데이터를 새로 받아서 학습하고 이런 루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런 시스템들이 좀 다시 들어와서 이 우리가 실제로 프로덕트를 운영하고 모니터링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라 거고 그리고 그냥 CI랑 CD 할 때도 뭐 코드 통합 테스트하고 이런 거가 아까도 테스팅에서 말했지만 그냥 코드 테스팅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부터 모델 이런 모델의 성능이 지금 배포돼야 되는데 기존의 코보다 떨어진 건지 올라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테스트 검증이 좀 까다롭고 그리고 실제로 디플로이 할 때도 어 뭔가 이게 그냥 단일 시스템이 디플로이 되는 게 아니라 되게 복합적인 시스템이 보통은 디플로이 되거든요 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AI만 하는 API를 만든다고 하면 뭐 모덜 디텍션하는 API를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할 수도 있는데 뭔가를 API 하는 거랑 무슨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랑 결합돼서 뭔가를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 상당히 까다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기존의 DevOps라고 하는 녀석과는 MLOps가 보는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오는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코드 베이스에서 모델과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삼각, 이제 기존에는 이제 코드만 있었다고 치면 이제 모델도 새롭게 관리해야 되는 게 모델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렵고 실제로 요 이거는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공개한 이제 블로그 자료에 있는 MLOps에서 나오는 라이프사이클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절반을 나누고 한쪽에서는 데이터만 계속 보는 플로우를 타고 한쪽에서는 모델의 트레이닝, 모델 디플로이 하는 플로를 우탄 다음에 이이이 이, 아, 이 데이터와 모델이 계속 사이클을 들면서이 소프 이이 이 소프 프로덕션의 프로덕 ML 프로덕트를 하, 만드는 실제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 컬렉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든가 뭐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든가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모델 트레이닝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좀 체크하고 실제로 디플로이하고 그리고 온라인 러닝을 계속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ML 머신 그러니까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하려고 하는 이제 조금 인프라 또는 운영 측면에서 이런 이런 요소들을 좀 체킹해서 실제로 갖추어야 이제 서비스가 원활하고 그리고 빠르게 고객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서비스도 이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좀 루프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 루프를.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가져와 본 건데, 이제 사실 mlops가 되게 그냥, 어, 버즈 키워드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냥 핫해 핫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mlops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이제 devops가 이제 핫해지면서 mlops 뭐, 제가 알기로 뭔가, 뭐, 데이터 옵스라는 말도 있고요. 그냥 AI 옵스라는 말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AI 옵스는 약간은 개념이 좀 다르거든요. 심지어 또, 이제, ML 옵스를 도와주는 AI를 만드는 게 AI 옵스. 뭐, 이런 게 AI 옵스고, 데이터 옵스는, 어, 대, 전체적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고,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이제 옵스들, 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에메롭 p 스의 최근 관심도 이게 보시면은 2018년도 작년부터 꾸준하게 되게 이제 구글 트렌드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이제 나타내는 게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의 미국이나 이런 시장에서 에메롭 p 스에 관련된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에메롭 p 스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거기서 이제 데브옵스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회사들 많은 오픈 소스들이 경쟁했듯이 막 경쟁하고서 치열하게 이제 싸우는 양상을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데브옵스의 많은 요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터브를 기준으로 해서 뭐 많은 도커라든가 아니면 페이저두티도 있고 데이터독이라든가 이런 뭐 서클시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심지어 클라우드 서비스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 이, 빠르게, 빠르게, 이제, 네버스 툴들이 빠르게 발, 뭐, 테라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 그런 것들이 빠르게 발전했는데, m l 롭스 관련된 쪽에서도 지금, 뭐, 데이터 컬렉션, 데이터 레이블링, 버전닝 모델 어나리틱스 뭐, 모델 디플로이, 그 다음에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로 아주 빠르게 회사들이 나오고, 투자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뭐, 크게 나뉘어보다면, 데이터 레이블링, 플랫폼, 그리고 매니지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볼수 있는 사실, MLOps의 마켓스라고볼수 있는데 이제 데이터 레이블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스케일 AI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작년에 미국에서 제가 그 그러니까 AI 전용으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게 흔치는 아닌그니까 뭔가 다른 서비스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AI 관련된 SaaS 서비스 또는 이런 API 서비스를 하는 회사 중에 이제 얘네가 기업 가치 1조를 달성하면서 굉장히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데이, 저희랑 비슷하게 이제 데이터 플랫폼을 하는 뭐 여러 가지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델을 이제 관리해주고, 그리고 실험 관리해주고, 디플로이 모니터링 해주는 여러 가지 회사들도 이제 나오, 여러 가지 회사랑 사스 플랫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관련된 이제 그 성장 마켓 성장도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한번 중간에 관심이 조금 이제 왜 우리 mlops가 사실 그냥 개발자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켓에서도 굉장히 큰그 니즈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넣어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 mlops를 하려면 어떤 이게 devops도 사실은 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롤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가. 사실 그리고 어떤 롤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MLops에서도 아까 이제 가장 어려, 제가 어려, 그러니까 어려운 점? 그러니까 DevOps랑 차이점이 팀 스킬에서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이 머신러닝이라는 사실 장벽이 하나 있어요. 이제 머신러닝이 사실, 어, 어 리서치 레벨까지 가는 레벨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레벨이지만, 사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어, 어느 정도를 사용해보고 실제로 하부계까지의 기술 그 장벽은 꽤 많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수학적인 요소라든가 아니면 통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좀 처음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형대수라든가 이런 조금 다 여러 가지 측면 제 이제 친구 제 친구들도 소프트웨어를 하는 친구들도 머신러닝 관련된 거를 이제 막 하려고 하면 처음에 이제 막뭐 뉴럴 네트워크 공부하고 무슨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막 하면 되게 이제 너무 어려워서 아나잘 모르겠어 하고서 그냥 그만두고 그냥 다시 소프트웨어 엔진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MLOps라는 게 사실 팀적인 문화 그리고 팀적인 사람들을 조금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는, 노래 사람들이 나오는데, 뭐, 비즈니스맨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어나리티스트도 나오고, 그리고 뭔가 데이터 엔지니어도 나오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나오고, 머신러닝 엔지니어들도 나오고, 그리고 머신러닝 뭐, 리서처도 나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도 당연히 이 안에 있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랑 머신러닝 엔지니어랑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맨 사이에서도 비즈니스 퀘스천이라든가 이런 걸을 잘 얘기해서 처음 문제 정의를 되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머신러닝 사이언티스트랑 머신러닝 리서처나 엔지니어들이 처음에는 이런 어 머신러닝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이런 세일즈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는 데이터를 이제 뭐 하도비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하는 분들한테도 이런 걸 계속 알려드려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이분들이 처음 자기가 하셨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모델이 뭐고, 왜 모델이 중요해? 뭐, 고정된 모델이면 되지. 이런 생각들도 가질 수 있고, 모델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사람, 이런 데이터 롤 사람들끼리 잘 협력하고 잘할수 있는 이제 조금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중요한 역할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 만약에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 뭔가 팀을 꾸민다 하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리서처도 있어야 되고 사이언티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일즈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데이터 엔지니어 분들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델 만드는 사람은 모델만 만들고 모델 만들었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실제로 머신 러닝 프로덕트가 빨리 나오고 빨리 발전해서 이제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라게이제이 MLOps 관련된 이제 많은 이제 책이나 아니면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이그 어 데이터 이게 그 오렐리의 'Introducing MLOps'라고 하는 책에 사실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조금 더 이런 쪽에 조금 사실 여기에서 지금 PM 역할 하실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프로덕트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을 수도 있고 프로덕트 오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ML 쪽에 관련된 이쪽 팀들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런 포지션들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이쪽 사람들은 어떤 지식이 없고 그러면 서로 이런 지식을 어떻게 메꿔야 될지를 조금 잘 관리해 줄수 있는 사실 역량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게 나쁘지 않은 요 어, 교재. 그러니까 사실 m l o p s 관련된 책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거의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은 정식 오픈이 안 됐고 지금은 무료로 이제 만들어진, 한 5, 챕터 5까지 만들어졌어요. 챕터 5 정도까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제 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을좀 살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풀스택 딥러닝이라고 하는 조금 이제 저도 종종 관심있게 보는 이제,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 있는 미국의 데이터 쪽 회사들이랑 사이, 그리고 리서처들이랑 같이 모여서 어, 어떻게 하면은 풀스택 딥러닝이라는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실 이게 표그 공이랑 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잘 만들어서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쯤에서 그러면은 어떤 놀이 어떤 어느 정도의 스케셋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머신러닝에 대한 이제 기술들이나 이해도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요 Y 축으로 가게 되면 소프트웨어 스킬들이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ML DevOps나 아니면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생각보다 머신러닝 관련인가 그러니까 뭐 딥러닝에 아주 깊숙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필요하진 않아요. 실제로 오히려 저는 사실 이 장표가 이제 약간 이제 이거는 또그 약간 어떻게 어느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 좀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쩔 때는 이 ML DevOps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머신러닝에 어, 조금 어, 이론이나 아니면은 조금 영역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으셔야 실제로 좀더 프로덕트가 빨리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는 라 생각을 들긴 해요 아무래도 인, 그 서빙이라든가 인프라 같은 요소들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소들도 있고 이제 ML 엔지니어나 리서처들은 당연히 머신러닝 기술이 좀 뛰어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어 어느 정도의 소프트웨어 스킬도 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소프트웨어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ML PM 같은 여기서도 이제 PM이나 또는 비즈니스 세일즈 팀 이런 사람들이 아예 머신러닝의 지식이 없으면 사실 굉장히 이이 이 프로덕트를 운영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이런 것들을 이 분들도 어느 정도 오히려 이 인프라 관리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깊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야 왜 그러면은 그래야 이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이런 결정들을 리서처들이 다 내려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PM들이 봐오면서, 어, 리서처가, 야, 우리 이런 데이터랑 이런 게 필요해 하면은, 어, PM들은, 아,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아, 이런 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야 되었고, 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수집해야 좋을지, 이런 결정들을 옆에서 계속 내려주고 같이 도와주는 서포트를 해줘야, 사실, 하나의 프로덕트가 빨리빨리 만들어져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약간 어 머신러닝의 키피쳐 어떻게 보면은 키피쳐들을 제가 그냥 제 생각대로 조금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어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구간을 좀 나눴어요 여기는 비즈니스적인 관점의 이해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했던 MLPM들이 가져야 되는 이해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가져야 되지만 MLPM 분들이 많이 가져야 되는 키피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제 컬렉션이라는가 레이블링, 버전링, 어라이시스 이런 거는 데이터 관점에서 아까 이제 그 엔비디아가 공개한 ML 라이프사이클에서도 보시면 뭐 데이터 파트랑 머신러닝 파트가 굉장히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제 생각에도 사실 뭔가를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뭘 만든다 아니면 또는 딥러닝 프로덕트를 만든다 하면 끝내는 데이터로부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게 데이터 컬렉션이나 레이블링 이나 버전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모델 트레이닝 이제 모드, 처음에 만약에 POC인데 데이터가 없다 이러면은 사실은 데이터는 일단은 조금 멈추고 처음에 아, 우리가 하려는 거랑 가장 비슷한 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라든가 퍼블릭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이터를 써서 모델을 한번 빨리 경험해 보는 것도 사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을 처음에 해보고 모델 평가를 한번 해보고 이제 여기까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이 이후의 레벨들은 전부 다 프로덕트의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서빙은 어떻게 할 거고 모델의 경량화는 어떻게 할 거고 모델 그리고 배포는 어떻게 할 거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아까 그 구글에서 말하는 피드백 루프 또는 모니터링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하면은 모델을 배포해놓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포한 모델이 잘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그리고 잘 동작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은 계속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어떤 식의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모델 성능을 올릴 것이냐 이제 컨티뉴어 스트레이닝이라는 게 여기 있고 그리고 이 피드백 루프가 어 이게 이제 을 되게 중요한 게 리서처들은 계속적으로 밖에서 모델 잘, 모델을 보, 모델에서 나온 결과들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아 여기가 부족하구나 인사이트를 계속 얻을 수 있는 이런 루프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그냥 아, 서비스가 좋네 안 좋네 이걸로는 사실 모델 성능을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어떤 데서는안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모델의 이 부분을 개선해서 모델을 변경해서 해야 될지 이런 어떠한 피드백 루프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게 키피처고 조금 제가 빨간 박스를 좀 쳐놨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박스를 이게 쳐놓은 이유는 어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하면 좋은데 사실 이걸 다 하려면 너무나 많은 인력이랑 시간이랑 이런 게 많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간맨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한다고 하면 중요하게 봐야 될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키포인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데이터 컬렉션, 라이블링, 모델 트레이닝, 모델 이블레에이션 모델 서빙, 그리고 모니터링 사실 여기서 이제 이트레이션 컨티뉴스 트레이닝까지 들어오면 사실 상당히 좋은데 사실 이 컨티뉴스 트레이닝이 말이 좋아서 컨티뉴스 트레이닝이 사실 되게 어려운 파트여서 한이 정도까지를 처음 맨 처음 이제 POC 해보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관점에서는 최소한의 있는 김, 최소한으로 요런 걸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런 걸 빨간색은 제가, 제, 이제, 저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 쳐놓은 거고요. 물론, 이제 경험적으로 다른 게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예, 아무래도 어떤 프로덕트냐에 따라 이제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있지만, 제가,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쪽을 많이 이제, 하게 되고 저희 회사도 컴퓨터 비전 쪽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는데 비전에서는 요런 루프가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에 해볼 만한 루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게 그러면은 요런 키피처들 이런 컴포먼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어서 볼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 gcp에 써져 있는 약간 이제 좀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얘네가 설명을 되게 잘 해놨어요. 아무래도 현재 머신러닝 관점에서 누가 제일 잘하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구글이 그래도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면은 논문도 거의 모든 뉴립스나 최근 논문들 보더라도 구글이 가장 많이 논문들을 제출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프로덕트에서도 적정되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시스템들을 보면은 구글이 좀 잘하긴 해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좀 잘하긴 하고 그리고 사실 AWS에 있는 SageMaker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실 잘 해놔서 아마 이런 거를 좀 참고하셔서 사실 이게 이런 파이프라이닝을 좀 참고하셔서 AWS에 있는 어, 이걸 써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은 다른 SaaS 플랫폼의 서비스를 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잘 조립해서 쓰시는 게 처음 하실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제 얘네들은 3단계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매뉴얼 프로세스를 되게 많이 말하는데 저는 거의 처음 시작할 때는 매뉴얼로 무조건 거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긴 갖고 있긴 해요. 왜 그러면은 이 머신러닝이라는 게 성공에 대한 여부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성공을 할수 성공을 할수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해서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네 o p 스랑은 되게 다르게 이 모든 이디벨로먼트가 실험에 관련된 그러니까 뭔가 익스페러트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배포하면 은잘 되겠지 이런 확신이 처음에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POC 레벨에서 그리고 빠르게 서비스 간단한 서비스 레벨로 전향되는 형태로 파이프라이닝을 작성해야 되고 그럴 때는 뭐 앞에서 말한 자동화라든가 이런 것도 다 좋지만 그것보다는 어, 빨리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데이터 모델을 만들고 요, 이, 이스페러먼트에 보면 데이터, 뭐, 프리퍼레이션, 모델 트레이닝, 모델 에버레이션이다 수동이에요. 처음에는 수동으로 일단 다 해보고,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러면은, 여기, 이게, 데보스에서도 사실, 에자일 린할 때도, 사실은 되게 빠르게 POC를 해보고, 이 트레이션 돌면서 빨리빨리 빨리 발전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ML에서도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모델이 빨리 나오고, 비즈니스에 어떠한, 그런, 마켓 핏이라든가 비즈니스에 대한 그 필요 니즈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게 사실 강건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왜 그러면 시스템을 갖추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되게 아까운 영역에 있기 때문에 처음은 매뉴얼로 좀 한번 해, 모델까지 다 한번 만들고 데이터 빨리 해보고 이런 걸 해본 다음에 모델 배포, 모델을 배포해서, 모델 배 배포 이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모델 배포나 아니면은 이런 모델 트레이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빨리빨리 빨리 해보는 건 되게 좋은데 완전 자동화되게 오토메이션으로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레이블링을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은 데이터 레이블링 사스 플랫폼을 빨리 옆에서 도입해서 가져와서 이게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옆에서 빨리 가져와서 해야 되고 모델 트레이닝을 빨리 해야 돼 그러면 모델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 있는 s a g e m a k 에 있는 무언가나 이런 걸 가져와서 빨리 도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모델 서빙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바로는 이제 어려울 수 있는 파트들은 조금 뭐 만약에 가장 자기가 하기 쉬운 엔드포인트 뭐 세이지메이커 같은 거에 엔드포인트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처음에는 이제 하실 때는 좋은 어 요소로서 파이프라이닝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아 그렇게 해서 조금 매뉴얼 프로세스로 모델을 만들어서 배포한 다음에 서빙을 해서 조금 어느 정도의 프로덕트를 봤다 하면은 조금은 복잡한 조금은 자동화된 이제 라인들을 좀 따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 기존에 어 없었던 것들 중에서 좀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어 이런 피처 스토어라는 개념이 좀 이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이제 이런 파이프라인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어뭐그 다음에 모뭐 모델에 대한 관리, 실험에 대한 관리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실험하는 거랑 실제로 배포하는 거랑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로 시스템을 구성해서. 실험은 되게 자동적으로 빨리빨리 분석하고 저, 실험에 대한 관리나 이런 저장들도 빨리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실험된 결, 여러 가지 수십 개의 실험 중에서 어떤 거를 배포해서 빨리 여기에 서빙해서 예,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아무래도 이, 데보, 이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든 걸다 만들 수가 없고, SageMaker나 아니면 GCP에 있는 ML 관련된 서비스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할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제, 왜 그러면은, 아이고, 잠깐, 잠시만요. 어, 현재 페이지 보는 게 이건가? 네, 아 이게 처음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그냥 외고는 빨리 모델을 만들어서 일단은 테스트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거의 시스템을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험하는 모델들이나 관리 같은 거를 조금 어, 이제 뒤에서 나올 툴들, 이제 웨이트 앤 바이어스라는 툴들을 써서 좀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아무래도 데이터, 저희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레이블링 하는 플랫폼을 저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 데이터들, 이제 저희가 만드는 AI에 필요한 데이터들도 저희 시스템에서 다 이제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하는 데까지 연결돼서 같이 세, 세이지메이커 이제 트레이닝 하는 걸 같이 쓰고, 그 다음에 세이지메이커에서 자동으로 엔드포인트 연결되는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이제 인퍼런스 된 결과들을 좀 모아서 좀안 되는 것들을 다시 네이블링 하는 이런 루프 시스템들을 조금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제 처음 단계 에 이걸 다하시려고 하면 너무 그 많은 일들, 많은 인프라적인 요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이걸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처음에는 수동으로 많이 접근해서 어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다만 수동으로 할 때도 그냥 다 A부터 Z까지 수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필요한 좀몇 가지 이제 어, 플랫폼이나 아니면 SaaS 회사들에 있는 것들을 사서 빨리 그러면 이 ML, ML 쪽의 리서처들의 몸값이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빨리 검증하고 보는 할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뭔가 이런 피처, 이 피처 스토어라는 거는 약간 이제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저장하는 어떠한 중앙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걸로부터 조금 데이터 분석을 좀 쉽게 할수 있는 이런,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이 가장 마지막이 개인적으로는 왜냐러면 가장 많이 막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CI, CD, CT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DevOps를 처음에 말할 때 CI, CD의 자동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희 도 어쨌든 처음에 MLOps는 되게 매뉴얼하기 시작하지만 MLOps, 이 MLOps가 잘 동작하고 그리고 빠르게 어 고객들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끝내는 배포부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되는 루프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실험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이 이제 실험들이 여러 개로 나뉘지만 이런 실험들을 좀잘 정리하고 할수 있는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실험을 쓰는 이제 플랫폼 되는 코드들이나 아니면 모델들을 어 자동으로 이제 빌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CI가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자동으로 배포할 수 있는 CD도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배포가 되고 나서 계속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쉽게 할수 있는 루프도 필요하다 해서 이세 개의 자동화가 되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단계적으로좀 보게 되면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이런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제 어, 저 이게 실험에 따라서 소스 코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의 어떠한 뭐, 뭐 심지어 모델을 바꿀 수도 있고요. 모델을 바꾸면 코드가 바뀌고 그러면 그것들을 다시 뭔가 패키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ONNX나 아니면은 뭐 텐서플로우 텐서플로우의 이제 모델 그 것들을 좀 쓰면 코드를 굳이 안 봐도 모델만 갖고서도 이런 패키징을 좀할수 있도록 꾸밀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어 생각보다 좀잘 쉽진 않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코드까지 같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게이 컨티뉴스 트레이닝인데 이제 데이터가 계속 계속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수집되고, 그리고 이 프리딕션 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들,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하게 안된 애들은 계속 새로운 데이터에 넣어서 트레이닝 하는 이 루프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처음에는 POC를 빨리 검 비즈니스를 빨리, 비즈니스 레벨에서 빨리 검증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 컨티뉴스 트레이닝을, 이 트레이션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생각할 때 MLops를 하는 거는, 어 일단 첫 번째로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MLops를 하는 팀에서는 그 각자의 맡은 놀을 하는 사람들과 그 놀하는 사람들의 스킬셋, 이런 것들을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시스템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이런 파이프라인 플로우를, 어 얼마나 빨리 잘 만들고,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서 비즈니스 레벨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델, 우리의 ML 프로덕트를 성능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관건인 것 같아요. MLOps에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에서도 사실 비슷하지만, MLOps에서는 이제 기존에, 여기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건 소스 코드에서 소스 레파지토리에서 CI하고 패키징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배포를 하면, 인프라에 배포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중간에 이런 모델 분석, 데이터 분석, 그리고 실제로 뭐피처스토에 저장되고, 그리고 ML에 이런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델들에서 어떤 모델을 배포하고 서빙할 거고, 이런 것들을 안에 대어는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MLops에서 이런 요소들을 좀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MLops의 관점이고, 어, 혹시 좀 회사에서 실제로 프로덕트 하실 때, 뭐, SageMaker나 아니면은, 어, 뭐, Cubeflow나 아니면 뭐, TFX나 이런 거를 좀 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어, 그, 조금, 제가 지금까지는 좀 많이 떠들었는데, 조금, 사실 다른 분들의 얘기를 좀 같이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혹시 좀, 회사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걸 좀 실제로 적용해서 해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계시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그냥 숫자 1 같은 거좀 써보... 아니면 사용하시는 플랫폼을 좀 써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혹시 있으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레이블링 할때 쓰시는 플랫폼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모델을 어, 플러스 0.5는 혹시 어떤 의미일까요? 혹시 쓰, 사용하시는 좀 플랫폼이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광, 광, 광천님이 광광 이제 플러스 영투모라고 써주셨는데 혹시... 아 쓰려고 검토 중이시군요 네네 혹시 어떤 걸로 좀 검토하고 계세요? 사, 만약에 하, 하신다면... 아알쪽을 개발하시고 계셔서 근데 사실 R 쪽 이제 R R 개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또 나오는 게 이제 R로 개발되는 모델 또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끝내는 프로덕트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 조금 R은 다, 저도 이제 연구실에 있을 때는 R을 많이 썼었었는데 어 R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그 그 구글 논문에서 보시면 은 멀티랭귀지 그러니까 이 다른 언어에서 오는 게리 이런 게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혹시 어떠신가요? 실제로 하시게 되면 은 이제 R 개발을 하신다고 하면 은 조금은 어, 통계 쪽이나 아니면 조금 클래식한 어, 분석이라든가 머신러닝이라든가 이쪽을 좀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딥러닝 같은 경우도 R에서 많이 하시나요? 실제로 요즘엔 제가 알기론 텐서플로우가 R에 딥, 알버 랭귀지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잠깐. 네네네. 네,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알 쪽은 그 옛날에 그 l m 이잖아요 리니어 모델 이제 그 함수 네네네. 터미터가 데이터에서 그냥 모델이 하나만 나왔었는데, 그한 2, 3년 전에 이제 맥스콘이라는 분이 이제 캐럿 만드신,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r u d 로 옮겨가면서 그쪽에 이제 타이드 모델즈라고 해서 이제 한 2~3년 정도 아예 그프레딕 모델 만드는 게 완전히 이제 그펀더트부도 바뀐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인프라 좀 만드는 기간이 좀 오랫동안 걸렸던 거고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알 가지고 이제 모델 만드는 게 타이드 모델즈로 이제 바뀌어가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요즘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발전이 굉장히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 모델을 아래서 만드신 다음에 조금 만약에 어디, 어떤 서비스에 이제 적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프리딕션 같은 거를 실제로 하셔야 될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좀 자동화나 아니면 좀잘돼 있나요? 아래서는? 저는 조금, 아무래도 제가, 저는 비전 쪽이나 딥러닝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되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런 걸 하는 게, 네. 근데 사실은 그거는 R 문제는 아니죠. R도 이제 그프레딕팅 모델 만든 다음에 그 플럼버라 그래서 RESTful API의 그 매퍼로 이제 던져버리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랭귀지 이제 뭐 디펜던트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어차피 RESTful 음. API로 던져버리니까. 그다음에 뭐 요즘에 뭐그 텐서플로우라든가 뭐 이런 것 자체를 이제 기존에 파이썬 레티큘레이트 가지고 썼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그 네이티브하게 그, 토치를 이제, 그, 아래서 쓸수 있게. 네네네. 네. 이제, 아 다른 형태로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처리 쪽도 뭐, 버트 나오고 그 전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 형태로 했었던 것도 타이디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 옛날 시각으로 보면은 베이스 를 보게 되면은 이제 깝깝하긴 한데, 이쪽도 이제, r c d 디가 그때 했을 개발자가 200명 넘었을 거예요. 막. 그래서 코드를 음. 음. 찍어내 가지고 그쪽 아, 그렇군요. 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예. 아, 제 저도 이제 R을 사실 제가 대학원 때는 많이 썼었는데 R 스튜디오나 이런 걸 많이 썼었는데 그 이후로는 저도 많이는 안써 봐서 아, 거기도 이제 되게 그 저는 사실 그런 방향들이 사실 MLOps나 이런 방향들이랑 되게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돼서 빨리 빨리 배포되고 그, 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모델들도 빨리 나와서 적용되고, 이런 요소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이제 이, 이, 에메롭스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인 것 같아요. 제로? 어, 이제, 네, 한진님이 그, 세이지 메이커 관련된, 아, 세, 세이지,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서 R 사용하는 것도 공유를 해주셨네요. 네. 아, 세이지 메이커에서 r 도 되는군요. 네, 그거는 저도 놀랐네요. 몰랐네요. 네, 네. 어, 다른 거, 보통 텐서플로나 이런 거만 되는 줄 알았었는데 음.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어,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조금은 딥러닝 관련된 좀, 거나 아니면은 방금 말씀셨던 리니어 모델 중에서도 많이 이제 쓰는 것들 제가 알기로 데이터 로봇 여기서도 데이, 오토 t 메일 쪽에 보면 데이터 로봇이라는 회사가 그걸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 요 툴들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제 대 o p 스도 그렇지만 옵스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툴을 툴에 그그니까 저희 그러니까 한 팀이 A부터 Z를 다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많은 내용과 인프라 그러니까 이게 뭐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개발자들이 엄청 많고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회사면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스타트업이나 아니면은 어뭐 거의 단일한 10명 팀에선 10명 정도의 팀에서는 방금 말한 에메롭스를 실제로 잘 동, 해서 동작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존에 있는 툴들을 엄청 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장에 보시면은 다양한 분야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의 현재 핫한 SaaS 어,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프로세싱에 저희도 이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희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브릭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버전링을 좀 담당하는 이제 것들 중에서는 이제 어, 이게 항상 저는 이 발음이 좀 궁금했는데, 파치덤이라고 하는, 얘네가 이제 최근에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꽤 요즘에 잘 나가는 스타트업 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DVC라고 하는 오픈소스, 오픈소스로 하는 버전 컨트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또 데이터 레이블링에는 이제 뭐 스케일이나 피규앳이나 아니면 뭐 레이블박스나 아니면 세이지 메커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라운트루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그리고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가장 좀잘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세이지메이커가 되게 많은데 세이지메이커가 올인원 서비스로 서는 굉장히 괜찮거든요. 세이지메이커나 아니면 구글이나 구글이나 세이지메이커들의 이런 올인원서비스를 쓰는 것도 괜찮고 또는 이런 익스페러먼트 트래킹이라고 여기인데 돼 있는데 이런 거에 웨이트앤바이러스나 아니면 코멧 이제 보통은 텐서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제 텐서보드는 이제 아무래도 뭔가 다양한 팀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SaaS 플랫폼화 시켜서 만든 게이 HM BIOS 아니면 코 o 이런 애들이 이제 좀 그런 걸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오토ML도 사실 굉장히 크게 이제 봐봐야 되는 게 데이터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오토ML 관련돼서 데이터 놓고 모델 뭔가 선택하면 쫙 분석돼서 쫙 나와, 그, 성능 비교해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레코그니션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로봇도 이제 아주 큰 회사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구글 쪽에서도 오토엠엘을 실제로 아마 비 지금 오토엠엘이 그게 제가, 저도 이제 SKT에 있을 때, 이제 오토엠에 관련된 논문들을 좀 썼었는데, 그 오토엠이 이제, 당시 처음에 나올 때는 논문 레벨에서만 2017년도? 6년도? 2017년도 정도의 논문 정도로만 나왔었는데, 이제 벌써 프로덕트화 돼서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들도 써봤는데,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동적, 자동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만약에 데이터만 준비된다면, 이제, 저, 이제 저희 같은 회사나 아니면 이런 데이터 레이블링을 하는 회사랑 같이 해서 데이터만 준비된다면, 처음에 비전 쪽을 하시려고 하면, 이 처음에 오토엠엘이나 이런 걸 한번 써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이제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이제 서빙 쪽에서는 이제 오픈소스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큐브 플로우도 있고, 세이지메이커에서도 지원해주고 있고, g c p 도 있고, 뭐, 셀돔이라고 하는 오픈소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써서 좀할수 있는 툴들이 많으니까, 한번, 실제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어, 처음에 하실 때 추천드리는 것들은, 이제, 이런 데이터 라벨링이라든가,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모델 디플로이, 그 다음에 모델 트레이닝, 이런 쪽을 먼저 조금 살, 먼저 선택하셔서 도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중에서 이제 저희 회사도 저희 회사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비전? 목표 같은 게 이런 MLops 진영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플랫, 데이터 플랫폼 회사가 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는 고객이 어, 어, 머신러닝 프로덕트를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든가 데이터 컬렉션이라든가 데이터 레이블링을 도맡아서 해주고, 그리고 고객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조금 빠르게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배포하고 서비스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저희가 조금 회사를 좀꾸 SaaS 프로덕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좀몇 가지 이제 제가 세 가지 업체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저 이제 저 제가 이제 제가 있는 회사니까 제가 제가 있는 회사랑 그리고 DVC라고 하는 그 데이터 버전 컨트롤을 해주는 어 소프트 프로 어, 여기도 이제 회사인데 오픈 소스 로 이제 여기는 풀려 있어요. 그래서 오픈 소스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웨이트앤 바이어스라고 하는 그 모델의 좀 관리 실험을 해주는 회사 세 가지 정도를 조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 저희 회사가 이제 어, 작년에 Y Combinator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엑셀레이터를 이제 갔다 와서 조금 그쪽에 있는 미국 스타트업이나 이런 들이랑 많이 얘기했을 때 거기에서 되게 많이 배운 게 거기는 그 이런 그니까, 코어, 자기네들이 개발하려고 하는 코어 빼고는 다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뭐 BI를 할 때도 자기네들이 실제로 BI 하는 툴들이 되게 많잖아요. 모든 BI 툴들을 다 가져다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ML 머신러닝 할 때도 자기네들이 하는 모델 코어 빼고는 다 빌려다가 써서 이제 제 데이터 레이블링, 수집 레이블링,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사스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같이 할가는 형태로 많이 해서 이런 거를 좀 많이 도입하셔서 실제로 좀 빠르게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조금 많은 AI 서비스들이 나오게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좀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사실 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플랫폼이 이제 이런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이나 레이블링이나 아니면 오토 레이블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AI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어, 객체를 탐지하고 분석해서 이제 레이블링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그냥 아무래도 이게 인테그레이션을 사실 쉽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ML Ops를 사실 잘하려면 끝내는 우리 시스템에 이, 상, 이 제공하는 SaaS 업체랑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인테그레이션을 잘하는 게뭐 CLI 같은 걸로 잘할 수도 있고 SDK 같은 거에 대한 그런 게좀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뭐 지금은 CLI를 좀 보여 드리려고 CLI 몇 가지를 좀써 놨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설명은 그냥 조금 넘어가면서 할게요. 이게 지금 조금 시간이 벌써 8시 반이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V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데이터 버전 컨트롤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데이터 버전 컨트롤을 기처럼 좀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오픈소스예요. 그래서 이 DVC를 쓰게 되면 데이터 버전이라든가 모델 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걸 요거를 쓰시면은 좀 어, 쉽게 어, 데이터 버전을 관리하실 수 있고 그리고 어, 조금 코드와 데이터를 조금 분리하지 않고 좀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DVC 쓰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놔뒀는데 이것도 조금 뭐 얘네들 하는 걸, 얘네들 하는 것들도 좀 아마 좀 아마 실제로 살펴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웨이트 앤 바이어스는 이제 모델을 만들고 나서 이제 모니터링하고 트래킹을 하는 약간 데 e v o 에 보통 데이터독을 많이 쓰시, 그 모니터링할 때 데이터독 같은 거를 많이 쓰실 텐데 어, 데이터독 같은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모델에 대한 실험을 트래킹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도 이제 데이터 뭐 모델을 오티마이즈 한다거나 아니면 모델을 분석해 준다거나 모델 레포팅 같은 것도 만들어서 조금 할수 있게 돼 있고요 얘네도 조금 코드 레벨에서 어 약간 텐서보드 사용하듯이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로그를 이제 쏴서 뭐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분석해주고 할수 있도록 실험 관리 같은 거를 얘네가 좀 쉽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어서 요런 이런 요소들. 제 개인적 생각은 이런 툴들을 조금 빨리 빨리 간단히 왜그러면 어렵지 않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툴을 좀 빨리 도입을 한번 해봐서 빨리 시스템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도움이 ML Ops 특성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 정도까지 이제 내용이 있고요. 이제 네 혹시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이제 뭐 지금 제가 발표했던 어, mlops 관련된 질문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 프로젝트 관련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사가 데이터, 컴퓨터 비전 쪽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비전이나 텍스트나, 제가, 저는 이제 텍스트 비전 쪽에 딥러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조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제 질문 주신 게, 어, 심유영, 맞나요? 그 심유형님이 주셨는데 어, 처음에 에어플로우나 에어플로우에서 스텝펑션이나 람다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물어보셨는데 아 저희가 이제 에어플로우를 사실 쓰려고 했었을 때 이제 생각보다 에어플로우가 아무래도 오픈소스고 그리고 인프라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꽤 컸어요. 그래서 어, 조금, 저는, 저희, 저, 제개의 욕심으로는 좀 서버리스 단에서 그때그때 그때 쓰고 좀 빨리빨리 빨리 바꾸고 싶었다라는 좀 욕심이 있어서, 그 당시에 스텝 펑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어요. 이제 덱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맨리듀스처럼 맵, 맵, 맵, 맵 이터레이션을 돌게도 만들 수 있고, 병렬 처리도 할수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뭐, 저희는 스텝펑, 조금 개발 측면에서 빨리 개발 하는 측면에서 스텝펑션이나 람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CP의 AI 플랫폼 파이프라인, 제가 이제 GCP 쪽을 사실 많이 써보진 않아서 이제 이런 AI 플랫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 회사는 좀 SageMaker를, AWS를 좀 많이 써요, 지금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GCP의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잘 돼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토ML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사용을 해봤을 때는 어, 처음에 사용하시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사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GCP도 그렇고 AWS도 그렇고 두 개가 어, 조금 어, 있는 서비스들의 조금 성향이나 이런 것들은 애저도 그렇고요. 애저도 사실 거의 거의 아직까지는 비슷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어이 어, 강천 님께서 ML 플로우나 메타플로우를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혹시 이거 아 사실 제가 오픈 소스들 중에 이제 큐브 플로우나 ML 플로우나 메타플로우들도 사실 되게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희 회사에서 아직 사용하고 있진 않아서 저도 이제 제가 ML 플로우나 메타플로우를 많이 쓰진 않고 잘 알지는 못해서 제가 따로 언급을 안 했었는데 어 혹시 조금 어, mlflow나 실제로 메타플로우를 좀 실제 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사용을 하면 조금 어떤 조금 장점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한번 다른 분들한테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떠신가요? 좀 실제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직 도입, 도입, 도입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아, 네네네네. 예, 사실 저도 저희도 이제 저런 ML f l o w 나 메타 플로우 같은 거를 실제로 써보고 하는 것들도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실 처음 찾을 처음 할때 오픈 소스보다는 좀 사실 SaaS 프로덕트를 좀더 많이 빨리 찾아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SaaS나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좀더 많이 쓰 처음에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무래도 오픈 소스들이 어 이제 오픈, 무료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제 오픈 이게 좀 또, 설치하고 인프라 구성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좀 AWS에 있는 서비스나 아니면 이미 완전히 좀 매니지드 된 SaaS 서비스를 조금 더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 모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사실 SageMaker에 완전히, 여, 저희는 코드 자체가 SageMaker에 연결, 연결을 해놔서 모델,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상에서도 트레이닝 할수 있고, 로컬 상에서도 트레이닝 할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이게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되게 비싸요. 아직은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해야 될까요? 그, 코스트가 너무 비싸서, 사실 진짜로 완전 병렬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제 로컬 데우박스나 아니면 그런 G10, GPU 서버들을 좀 써, 써서, 로컬에 있는 GPU 서버들을 써서 트레이닝 할땐 그렇게 쓰고요. 대신, 그 코드 자체를 SageMaker랑 동일하게 돌릴 수 있거든요. SageMaker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그거랑 맞춰서 한 다음에, 엔, 그 SageMaker의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좀 쉽게 디플로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델,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 수집, 그리고 레이블링은 저희 플랫폼을 해서 쓰고, 모델은 그런 식으로 SageMaker를 쓰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만들어서 계속 좀 빠르게 배포, 언제든지 배포할 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조금, 네, 저희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어,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요. 네, 제가 네, 생각할 네. 때 세이지메이커는 이제 올인원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걸 꼭다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은 트레이닝은 이미 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있으시고 그 내가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직접 하기 좋은데 예를 들면 은 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보통 서빙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시죠. 그걸 또 프로덕션 레벨도 또 확장하고 용량 관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울 거고요. 그럴 때는 이제 세이지 메이커에서 엔드포인트만 쓰시면 되게 편리하게 서빙하실 수 있고 반대로 데이터 이제 어 그렇게 서비스만 하시는 분들은 모델을 만드시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은 편리하게 세이지 메이커에 있는 어 내장된 알고리즘 같은 거 활용하셔 가지고 손쉽게 모델 만드시고 그러면서 배포는 실제 뭐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인프라 자원이 있다. 뭐 쿠베가 있다. 이런 데다 직접 서, 서빙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취해서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 해서 쓰실 수있으니까뭐 그런 게또 어 세이지메이커 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러다 뭐다 같이 쓸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기가 뭐좀 부족한 부분만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이제 설명 이게 보시면은 툴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가독이거든요. 이런 툴들이 막 거의 작년 한 18년, 19년, 20년부터 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막생겨하고 있어갖고 이쪽 관련해서 이런 관련 툴들을 좀잘 찾아보시면. 이 알고리즘이라고 야 하는 여기도 그런 걸 굉장히 잘하거든요 모델 버전링이나 모델 디플로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사실 이런 회사들을 좀잘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편하고 쉽게 조금 지금 이 MLOps의 파이프라인을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어, 이번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